팀이다. 오늘의 게임은 아머드 패토리란 게임인데요. 일단 파란 팀은 안 들어질 거. 일단은 팀에 들어가야 돼. 역시 파란 팀은 안 들어. 적은 소에만 들어야 돼. 어, 어, 나 네. 시체 찼다. 어, 나뭘 궁금해. 어, 어. 어쨌든 팀을 레드로 골랐습니다, 저는. 어, 굿. 오늘 왜 딱딱해졌지? 라 여기서 이제 여기에는 비행기, 여기 위에도 비행기, 그 여기선 탱크를 고를 수가 있는데 저희 게임을 해봤거든요 이거..뭐가겠지 이걸 해볼까 어 그래 얘는 방어력이 쎘던걸로 알고 있는데 이 노란색깔이 운전석이고요 여기에 F와 D가 B가 있습니다 F는 이거고 B는 이거예요 어. 싸우러 가죠! 아 그러고 보니까 일반 권충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서서 싸울 수 있어요 가자. 일 번은 꼭 누르고 달리. 짐필이 되나 이거? 어 뭐야 떨어졌어저 보지. 여. 여기까지 살건안 돼. 아니야. 위? 막가지 찾다. 짐필 짐필. 여. 어. 뭐지? 상자도 막 감정으로 쓸수 있던 것 같은데 똥산이랑. 발이 터지나? 어어 일단 레드 팀이 여기에도 점령하고 이 땅도 점령하고, 어, 어. 우리 팀 만난다고. 저거 가야지 오호 오허 개쩔려. 이 일치감이 투명으로 보이니? 이 상태로 가야지. 비로 비로 빙. 비로 비로빙 비로빙. 어 저기다 벽 지었다 구셔버려어 팀킬 팀킬 어여 저기까지 안올라가네어 대포다 대포 아 탱크구나 대포랜다 허쩍 빠셔 오케이. 지금이다 동기역이다 시누름면 엎드려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위로 올라가..올라갈까? 일단 여기를 지키, 지킬게요 우선 일단은 여기다가 탱크를 으악! 고 이렇게, 이렇게 엎드려가는 기어서 갔는데나 이거 뭐지? 다리 왜 이러지? 일어나! 도도, 도도, 도도! 일어나라! 어 뭐야 응. 응? 응? 오? 오? 어? 아아아 아! 이럴수가 이렇게 쉽게 죽다니 어? 나몸 다시 날씬해졌다 안 되겠어 잠깐만요 기 이걸로 할까?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 열어! 어. 이를 누르면 올라가고 큐를 내려면 내려간다. 어, 이거 맞네. 어, 어, 어, 아, F. 어? 왜안 싸져? G. 왜안 싸지냐? B. 이밖에안되지 아, 이건 눌러야 되구나. 어. 이없구 오! 어, 클릭해야 오. 어, 해야 되네. 어, 어, 냐 오, 누 어, 어, 어, 구냐 어, 어, 어, 어, 어, 어, 돌려 저봐라뭐맞춰지뭐맞춰지 얘는 T로 공격합시다 T! T 오케이 우 어, 이렇게 안맞아 아이걸는 안맞아 연나야 친구야 T T 아 이게 너무 너무 어려워 이거 쏴아라 오케이 정통 저거? 아 진짜 고장났냐? 아 고장 났어야이 얘기를 이게 어떻게 안무것도냐 지금 뒤뒤어우나왜 이래 아주락한다 어, 어, 어. 뛰어 내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아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아아아아 무어져라꾹 눌러도 되나? 안되네 근데... 부어져라 빨리 부숲에 숨어야되는데 숨어 아, 숨었다 숨었다 일단 총 들지 말게요이 도 있어 이거 아 총알 다썼다 숨어있자 보자 보자 보 지금이라 튀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조만간 이 자살돼지고. 아. 숨었다 <웃음> <나 죽음이. 웃음> 어. 살긴 살았는데. 저기 앞쪽으로 가야 돼. 어나 죽어. 어 저기다. 이거 이거 탈수 있을 것 같은데? 아유. 가자. 간다. 어. 어. 오, 살았다. 어, 루루 하러 다... 어... 아니에요! 보세요. 이 빨리 자야 돼. 이럴 바에 재설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삽질했다. 그냥 하는 게날 거야. 어제도 하면 죽이곤 했으니까. 일단은 탱크로는 탱크 문하늘 잡을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탱크는 하면 안 돼. 이번에 아까 요거 입었으니까 이번엔 여거 봐야지. 아닌가? 아 어, 그거 같은데 다시 가야 되네. 이 냅다 버려. 그리고 그래 보니까 이거 살 수도 있던데. 어 여기 샵 있네. 알피지 있을 텐데 어 여기 있다. 오케이 샀다. 있다우와 열발 아주카포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 이, 이 팀에 같이 돈이 나가는 건가? 어쨌든,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보여드게요 아까 이거 보는 거였지.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거하나 잘못 뽑았나? 어, 크기가 더 작은 것 같아. 일단 옥상으로 저거로 가볼게요. 아마도 빠를걸요? 근데 이게 뭔지 내아그 그 뭐였더라? 그 체력이었네? 어쨌든, 방어력이 그게 나죠. 가자! 딱총이다! 빅빅빅빅빅! 뒤는 뭐지? 오케이, 좋았어! 나 딱총, 딱총, 딱총. 너 어, 계피하고, 쥐. 맞 박살 내야 된데 이거. 빠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 아자~ 오분 팔아 아니고 분할기가 오케이, 1대1이지. 싫어요. 어, 어, 어. 미니스 못 맞히지, 못 맞히지, 나도 못 맞춰. 사실 아자~ 어, 어. 어. 어. 진짜 1대1에서도 밀리 아, 0 1대1지 와, 어, 어, 피피피피하고 아으! 어. 이것도 여기서 쓸수 있어야 나아이 데미지 안 입어, 근데, 이거. 봐봐, 어, 봐봐. 어, 도망치냐, 도망치냐? 으아! 어, 어,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어, 큰일 났다. 예. 아으! 아으! 이거. 이거 비행기 맞냐고? 아아아아아아저저저왜 아. 아, 아. 아, 아. 아, 저한테 그러세요왜 <웃음> <웃음> 저한테, <있어! 웃음> 아!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여 <웃음> 뻥이야 오픈카 맞잖아. 아아저 나블로비. 아아 <웃음> 저거 근데 오픈카. 끝났는데? 이거 바닥 사라지지 않나? 어나 여기 위에 올라와있어 어 뭐야? 다시 잠깐 한거으면 아니! 아니잖아! 게임 시작! 레이드 팀 어느 것을 내가 좋아하는거 하나 있었던것 같은데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이걸로 까 이걸로, 이걸로 해야지? 아아! 나 왜? 아유. 어 뭐야, 뭐야, 뭐야 나 이거 싫어 아니, 나 그냥 해야 되나? 어떤 걸 걸지? 어 그래 적고 하자 애들 많다 저거 휴라케도 저으면 아무 문제 없어 친구들아 빨리 타타어 팀킬 윌팀 상자. 아, 근데 상자 들었는데 어? 이렇게 해서 들 수가 있나 근데 방금 들었잖아요. 갑시다요! Go, go, 와, 이거 진짜 타는 것 같다! 두고 가지 마세요 아아이럴날 버렸어 어차에 앉아 있을걸 아 그냥 탱크로 가야되겠다 오리지널 탱크 음 뭐야 룰레바신게룰레바지 응? 음? 어 이게 그거야? 아. 가봐요, 찍어요. F가 있다, F. B. B. B. 오, 현쟁이다 F 싸움 깜빡. 헛! 어? Where am I? w e e Oh my god. 어, 다 터진다. 안 돼. 마셔! 그렇지. 오케이! 아! 저거 내가 꼭 부수린다, 저거. 으 어. 아이씨. 어어! 아우, 렉비메! 뭐야, 저거 0.5? 으 아우, 저거 맞히기 힘드네, 이거. 오지 뭐 오케이 불렀다 불렀다 아저걸 안맞네 오케이 추락한다 추락한다 따라가자 따라가자 따라가자 일단 여기를 점령하는경 응? 저거 뭐야 어 뭐야 어, 저거 그거 샀다 저품이 있는데 좀 찾기가 <웃음> 힘들어서 일단 어 대포 스 수... 숨어 나한테 웃긴 생각이 난다. 엄청 좋은 차가, 엄청 좋은, 뭐라고 지 탱크가 숨어있는데 애들이 안 보여가지고 찰칵해가지고 엄청 약한 애가 들어가가지고 맞아. 어? 너 거기 딱 쏘, 어어어어 에프 빠셔! 거기 딱내려오 어어어, 뭐안 어, 어, 때리지. 너도 거기 딱 내리라고. 에프 빠샤 어휴, 이거 진짜 저기 힘들어 이거. 잠이 안, 에프 빠셔다 부셨다! 어, 리와이와 아우, 아우. 어, 더, 더, 더, 저, 탱크 안 앉았는데 조정됐어 어? 아직도 누가 있나? 역시 몰라 다시와 오케이 없는데? 일단 얘가 점령하고 있어어 저기도 우리가 점령하고 있어 저기로 가자 에잇? 화풀이 <웃음> 어? 온다아! 아이씨 아으 잠깐만 우리팀 헬기 아이팀아 아, 진짜 오오오오 오, 오. 헬기 떨어졌다 헬기 떨어졌다 달려 지금이 기회야 지금 지금 지금 번더쏴한번더 쏘면 끝나 오케이 와 진짜 탁깨진네미 사람? 퇴출한거 아니야 검정 이거? 어? 빨간팀이 다시 이거 이거 다른팀 탱크 이거 자기 다른팀이 타면은 자기캐드요 도둑 도둑체 이게 일단은 어? 저기도 있었어? 움직. 어? 하이 버셔버셔 버셔. 어? 그러게 어? 뭐야 저거 떨어졌다며 아씨 잠자 마지금 했는데어 큰일 났는데 이 사람 미쳐나 간다! 찌브 탱크는 부서지지 않지 잠시만요 어. 어? 감히 벽을 세워? 옆으로 가면 돼? <웃음> 앞에 벽이 있으면 뭐다? 옆으로 가라 <웃음> 뭐하니 친구야 어? 어? 그냥 다와다잡잖는데 어디있어 다른데이 있냐? 여기 안에 있냐? 여기 여기 한쪽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붙탄 소리가 나는데? 아 이게 만들어지는 시간이구나 이게 왓? 이게 뭐지? 귀여. 워 에이 화풀이! 에이 아 다시 해야돼! 아 화풀이 하지 말걸 오기 전에 써! 맞나? 안 맞네. 어, 저기 누구 왔다? 쏘라! 내가 데리러 왔는데 나도 갇혔어. 어디까지 여긴 어디지? 지하세이다 빨리 타친 구야 빨리 타! 일단 살긴 살았네. 다행이다. 응, 여기나 여기 처박힌 여기 거야, 근데? 어떻게 나가? 나갈 수 있는 거야? 나가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나가는 길 찾아보자. 어, 여기 구멍이 있는데? 애도 막혀있는데...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앉아서 속이 가는... 어? 근나비밀 통로로 들어갔다. 빌려있는데 이렇게 보면 있나? 여기 있는데... 다시 있나? 여기 이렇게 안 이렇게 길어간다. 백무비... 이게 진정한 백무비인지? 너무 얇은데 이거 쭉쭉쭉 와어 건너가죠 갇힌거야 우리 어? 저기있다 구멍있다 저기 어 여기 구멍있다 다행히 근데 탱크는 못나오네 괜찮아, 저희겐는 아직 RPG가 있잖아요 어 다행이다 다행히 출구를 잡긴찾았어 오케이 가자 와 진짜 위험했는데 이거 바주카포 바주카포 와 어, 이거 뭐야 가자 이겨 어. 총알도다 떨어지겠다 이러다가 나도 RPG거든? 어어어! 우와, 또 붙여서 같이 찍었어! <웃음> 어. 우와, 되게 재밌네. 와아 <웃음> 자,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찍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b 이